돌아다니잖아 밖에 네. 하루에 몇 명이 알아 봐로또월드 가나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야 색깔 죽인다 먹어 아! 뭐 지냈냐? 촬영하고 지내죠 요즘에 조회수 장난 아니더라 아 아닙니다 요즘 먹어 다리 아, 예, 알겠습니다 몇 시에 아.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아예 안 먹었어? 아침도우량 먹으려고? 네야 아 뭐가 되냐 그러면 아 <웃음> 근데 괜찮아요 좀 이따 먹으면 되지. <웃음> 맛있는 걸 먹어야 지 <웃음> 맛있는 거 먹자 고니아 네. 너다 먹어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저딱 아, 이런, 그래, 그래, 네. 이런 거 케익 케익 이런 거안 좋아해? 네 많이 안 좋아해요 아, 말을 진짜로. 하지 그랬냐 <웃음> 근데 집에서 콘텐츠를 잘 찾아 여자친구 저거 등 해가지고 막 생리 체험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너도 한번 생각 좀 해봐 생기체요 아, <웃음> 아니 네. 콘텐츠 생각. 컨텐츠 생 컨텐츠 생다 하루에 몇번 해요? 하루에? <웃음> 너나 시험하는 거니 지금? <웃음> 네 <웃음> 저도 형거 많이 봐요 진짜로? 네. 저는 40만 유튜버가 내 유튜브를 본다고?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내가 많이 보네 동영으로 보면 나와요 어 맞아 내거 중에 좀잘 거 찍었다 거 저는 이제 어, 음. 가이드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어. 솔직히 이거는 근데 제한적이야 막 하고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잘했었던 아. 것 같아 그래? 어? 맞지 근데 그건 나도 인정 아, 왜냐면 나도 마하우 있을 때는 약간 근심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 콘텐츠 찍을 것도 많고 마하우 음. 있으면 나밖에 찍는 사람이 없었어 네. 그때는 내그 카메라 좋아 이거 이거 샀을 때 120만원짜리였어 음. 아 진짜 음. 아, 싸네 되게 가볍고 이게 주머니에도 들어가 그냥 근데 제꺼 화질이, 그러니까 화질이 좋아 그러니까 얘간 화질이 좋아 진짜 이쁘게 나와 게, 밥 밥. 화질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와 진짜네 그러니까 화질이 좋고 약간 뽀샤샤하게 음. 나오네 돌아다니잖아 밖에 네. 하루에 몇 명이 알아봐 평균적으로 모터엘드 가나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웃음> 어... 아직, 몰려들지 마 어... 어... 아, 그럴 거 같아 못 가? 왜냐면 거기... 하긴, 거기에는 어... 얘 구독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야 맞지. 내가 어... 보기에는 아틀란티스보다 줄더서어 약간 좀 재수 없긴 한데 부럽다 <웃음> 너 사인도 있어 그러면? 아니 없어요 왜 없어? 만들어야겠는데?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사인을 그렇게 이름 같은 거 쓰는데 마카오건이라고 사인을 해줘 What? 이거 때문에 노잼이다. <웃음> 진짜로. 나, 나 오늘 가서 구독 취소를 누리려고. <웃음> <웃음> 아, 지금 하면 되죠. 그래서 <웃음> 내가. 내가 구독자가 주나? 주일 아, 수도 있을 거다. 하루에 몇명 주려? 나 진심으로 요즘 계속 주고 있어. 지금 거의 한이주 아, 연속 주로. 아 구독 취소를 누르는 거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 이차안그 구독 그내 아, 영상이 맞아, 맞아. 딱 떴는데. 보기도 아, 싫은 거야. 내가 얘걸왜 아, 구독했었지 하면서. 좀 이해는 간단해. 영상 올릴 때 거의 내려가지 않아요. 영상 올리는 날. 네. 영상 올리면 굳이 네, 왜요? 너무. 네. 진지하게 브이로그를 이말려고 하지 마세요. 네? <웃음> 어떻게 할까요? 항상 웃으면서 편하게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해야죠? <웃음> 웃으면서 하는데? 아 <웃음> <웃음> 너무 어색해 <웃음> 카메라를 틀면 <티면> 어색해 <웃음> 아니 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도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래 쌤가 아, 찍듯이 그런 <웃음> 안 하고 응. 응. 응. 음. 아 어색해 이 먹고 탁구 치러 갑시다 탁구? 네. 좋지 탁구? 오케이, 콜. 오케이 콜 가서 탁구. 뭐 탁구로 내기. 고기 내기, 고기 내기. 고기 내기? 응. 오케이, 콜. 오케이, 콜. 꼴찌가 콜. 내는 걸로? 좋지? 네, 꼴찌가 오케이. 내는 걸로. 꼴찌가 고기 내고, 2등이 탁구비. 좋지, 오케이. 1등은 질기기. 네, 음, 그렇죠. 내가 또 질기겠네. 음, 아 진짜. 굳이. 아, 소나고 연락처. 오, 괜찮다. 이걸 다 해놓으셨네.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뺏어 하나? 아, 씨, <웃음> <웃음> 저놈. <저래. 웃음> <웃음> 아시, 높이이대이오 그래. 아본이내하고할 정도의 시력이 <시범> 아닌데. <웃음> 아, 있는, 좀. <웃음> 좀 받아봐. Yeah. 오. 해봐요고 고오 오. 오. 이제 이제 대로자5대2 네. 안돼 아, 네. 야 대고요 안돼 같다. 오케이. 대는 오! 오케이. <웃음> 오! 오, 오, 오레 많이 했다. <웃음> 아. 엣지 이거 아 아, <웃음> 딱 봐도 괜찮다 그래, 삼겹살 먹자, 삼겹살. 잘 굽지 않아? 오, 잘 굽네, 근데. 잘 굽네. 할줄 아는 게 있네. 근데 이런 게, 이런, 이런 화로에다가는 원래, 원래, 원래 삼겹살보다 목살이야, 너꽉 차. 이런 거, 말, 알죠? 이야, 색깔 죽인다. 세송이 버섯 다같 세송이 봤어. 소개 누좀 한번 해 줘. 아저 여자 없어요. 네. 저는 없데 언니들 프리마 없어서. 요. 소연 씨가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할게요. <웃음> 이 아, 장면만 아, 이분만몇에어 아, <웃음> 4분 2 0초때 봐라고. 난다. <웃음> 진 이렇게 좀, 좀 진짜 아, 세송이야. 야, 세송이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두송인데? 왜 한송이가 돌아는데 맞아, <웃음> 30대랑 놀면 그래야 돼. 맞춰줘야 돼, 그거 사회생활 잘하려면. 어? 30대 어. 되면 은 그래, 세송이면 무조건 세송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웃음> 숯불량이 혼란해, 이게. 음, 삼겹살 진짜 괜찮아. <웃음> 어, 자, 우리 40만 유튜버는 고기를 어떻게 먹나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웃음> 저요? 네. 저는. 그냥 고기를 싸가지고 싸가지고 네 먹습니다 저는 매니저는 리액션이 많지가 않아서 음, 오, 자 맛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0명이 리액션 한번 보이죠오 집게로 먹네 역시 다른데? 와 맛있다 입질이 어, 기가 막히네요 <웃음> 삼겹살에 파절임에 샐러드에 네, 이번 유튜브에 한번 리액션을 보자 쌈은 많이 쌓여야 돼 왜냐, 좀 약간 맛있어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만큼이나 맛있어 Nope yep. <웃음> 맛있어 맛있어 와. 아, 네. 풍성도비주얼은 좋네 어, 어 그러니까 진짜, 여기 여기다 제대로다 이거 뭐죠? 우선은 진짜 통으로. 고 어. 야, 냄새 쩔어, 야, 냄새 쩔어요 냄새. 아, 국물이 장난 아니에요. 음. 와, 아, 이 맛있어. 육즙 개쩐다 진짜. 아, 많이 나온다. 진짜. 어, 꽤 많이 나와. 고기보다 맛있다 진짜. 아, 그럼 너 이것만 먹어라. 차이가 싫어.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재밌게 놀고 먹고 끝나나? 싸고. 아, 싸지는 않았어. 아, 싸지는 않 의정부 투어 좋았나요? 어. 좋다, 좋다고 말할 수 있죠. 뭐야. <웃음> 다음엔 안 오는 걸로? 네, 다음엔 안 오는 걸로. <웃음> 아, 오늘 이렇게 촬영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네. 우리 여기 푸들커플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 가져서 봐주세요 저보다 구독자가 20배가 많은 사람이에요 <웃음> 탁구 대결도 하고 고기도 먹고 카페도 가고 아, 좋았지? 너무 길어요 빨이크 응. 아, <웃음> 너무 지겹다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러니까 내가 구독자 안 넣는 아, 거야 너무 진지해 <웃음> 아, 너무 진지해 아, 브이로그 맞아요 알겠어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네, 안녕 네, 다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보이지도 않아 어차피 네. 어, 안녕 안녕 <웃음> 안녕 된다.